사실 아크만을 지금까지 별로 써본 적이 없어요. 근데 약간 검멋이지. 검멋. 겉멋. <웃음> 아, 아 이크만이야? <웃음> 이크, <에크. 웃음> 아니 어, 이크만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제. 어까 하지 말아주세요. 기뻐 존 이크만 현대사령관 이크만. 아, 뭔금 칼아요? 광, 화광. 아, 쥐를 하나 더 할까, 고물 할까? 아무랑 쥐내말리 굴려. 응. 찢어 보면 또 지나와. 딴따라다 하고 또쥐 만들 수 있어. 아. 긴급 기동 왕크루시 얼마나 보고 싶은데. 얼마나 보고 싶은지 말해줘 오코튼드라코풀쏘 6코 사바나사자 그립습니다 나왜 근데 툰드라 코풀쏘가 그거지? 익숙하지? 정말 깜짝이 아싸 다음 턴에 둘리나가야지 맞아 왕쥐 솔직히 돌진 줘야지 말 잘했다 야 뭐야 왜 무기 끼고 명치 치죠? 분쇄사 크루시! 타격감 미쳤네 근데 나손패가 너무 안 풀렸다 아저샤라 호랭이도 하나도 안 나오고 이끄맨으로 뭐할수 있나? 야왕지 먼저지? 멋있어. 다 왔다 다 왔다. 루타누스, 음, 까비. 다 받았었나요? 아직 못쓴 친구. 어. 신 아즈샤리 다 받았었나요? 아직 못쓴 친구. 이 자식의 명치를다 부셨다. 한 마리씩 나오거든요. 한 마리 더 죽여야지 얘는 한 마리 죽여야 돼요. 두번못 뽑았죠 강타 뽑아버렸죠 영능 치고 싶거든 지금 소형돌이 1댐 주는거 두번 이거보다는 영능이 낫지 않았을까 음. 그럼 얘 살아나거든요 어차피 <웃음> 리, 무한 리필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죽으면 오른쪽 친구가 살아나고 오른쪽 친구가 죽으면 이게 이런 관계죠 묘수풀이 실패 이 영상도 한번 보고 가세요 아 구독도 부탁드려요